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먼 기아에 소속되어 있는 탑 라이너 칸 김동아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순위표를 보니까 한 경기 이제 바로 지면은 바로 6등권으로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우승 3패 팀이 4팀이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더 치열한 경기를 예상했고, 이제 경기 내에서도 되게 초반에 힘들었던 때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요새 팀들 다 잘해서 방심은 역시 안될것 같습니다. 음, 1라운드를 돌아보면 당연히 위기 상황도 많았고, 그 위기 상황을 잘또 헤쳐나가는 게 강팀의 면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일단, 썸에이 선수가 확실히 되게 라인전이 강하고, 이제 그에 맞춰서 크로코 선수도 그거에 맞는 플레이를 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또 저희 팀에서는 저희 팀이 할수 있는 플레이를 잘 하다 보니까 이긴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또 어떤 시대입니까? 다 이성이 먼저 앞서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요? 감성 당연히 주, 좋지만 저는 뭐 옛날부터 감성팔이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성으로 똘똘 뭉쳐서 다음 경기도 좀 감성적으로 화날 수는 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팀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해보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에고란 챔피언 특성상 라인전이 강하다 보니까 그 라인전 강한 걸 토대로 안 죽고 잘 굴려야 되는 픽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상대가 가져간 이상 저는 이제 그 비에고가 할플레이에 반대 대척점을 찾아서 잘 플레이해야겠죠. 저희는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돼서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자기 라인을 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라인을 할때 부담감도 있을 테고 이제 좀 어렵기도 할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하고 좀 다른 룰을 하. 이제 시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진짜 허수가 원딜로 쭉 갔어도 혼나지 않고 어느 정도 혼낼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발분이 지금 되게 슬로우가 강하다 보니까 좀 근접 브루저 챔피언 뭐 전. 전 패치랑은 이제 크게 챔피언에서는 크게 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탱커템이 새로 나왔다고 하든 해도 아직까지는 신성한 파괴자 아이템이 더 강한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또 이제 탱커가 나오는 건 무능표입니다. 이 라운드는 어뭐 저희가 졌던 팀들을 상대로 다시 이제 이기는 게 일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음팀 플레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팀 플레이가 있기 이전에 개인 기량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이제 그팀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라서 일단 개인 기량을 계속 끌어올려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서 개인 기량을 많이 끌어올릴 생각이고 뭐 저희 팀의 팀 플레이는 괜찮은 거 같아요 <웃음> 뭐백점 만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백점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반타작 이상은 한거 같아서 7 0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 일단 미드라이너 초비 선수가 굉장히 이제, 잘하는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에 맞춰서 저희 쇼메이커 선수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미드를 중점적으로 해서, 게임이, 이제, 어디 쪽이 잘 풀어나가냐 싸움일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뭐, 한마디 할게 없이, 요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뭐, 굳이 하자면은, 살살 해줘라. 한번 봐주라!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남의 상처를 그렇게 들쑤시는 그런 행동, 당연히 다천벌 받으실 겁니다. 다들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군대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할수 있나 봅시다 뭐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쁘지 않은 경기력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잡념들은 다 떨쳐버리고 게임 하나에만 몰두하고 굉장히 많이, 많은 집중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뭐 카는 현역입니다 맞는 말이라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팩트가 제일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